자, 이번 시간에는 어, 우리가 직접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할때 입력 값을 줘서,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시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요. 자, 여기 이쪽에서는 소스 코드를 볼 거고요. 자, 이 왼쪽에서는 어, 윈도우에서는 안 됩니다. 윈도우에서는 윈도 우 탐색기를 쓰시고요. t r e e 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. 자 그리고 여기에서 컴파일, 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해보죠. 자 우선 컴파일부터 해봅시다. 자 저는 ok java coin home i n p u t java 파일을 컴파일을 할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자바 c ok java coin home i n p u t jav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파일이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이 생기고 이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들이 또한 컴파일돼서 클래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. 자 실행해봤고요. 자 다시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켜봅시다. java, ok, j a v a g o input, 엔터를 쳤을 때 에러가 발생하고 이 에러는 13번째 줄에서 발생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입니다. 누구 때문일까요? aigs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aigs라고 하는 저것은 음,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그 프로그램에 입력 값을 줬을 때그 입력 값을 받는 것이 여기 있는 aigs고요. 이 aigs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. 그리고 들어오는 입력값의 첫 번째 값은 대괄호에 0이라고 써서 가져올 수 있고요. 두 번째 값은 1을 써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0부터 세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0번째, 1번째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자, 어떻게 하면 AIGS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제가 다운표를 지고요. j a 아파트, 507호.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다운표로 묶인 부분만큼이 하나의 값이 돼서 여기 있는 이 aigs의 0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자, 문법 몰라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거는 익숙해지는 겁니다.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자, 그를 한번더한칸 띄우고 여기 있는 AIGS1에다가 값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째, 두 번째 자리에다가 값을 주는 거예요. 그때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. 자, 제가 15.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, 자 여기 있는 자바 아파트 507이 AIGS로 들어가서 ID 값이 되고, 이 ID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두 번째 값은 AIGS1의 값이니까 브라이트의 값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세팅이 되면서 불의 밝기가 15%만큼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엔터 자,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바 아파트 507이 나왔고 그리고 15.0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실행할 때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이라고 해서 30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.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전 시간에 이클립스에서 실행을 할때 입력값, 즉 아규먼트를 주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. 어... 그건 이제 이클립스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입력값을 줄 때마다 뭔가 큰,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, 임, 실행을 시킬 때 커맨드 라인에서 요 뒤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할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간편하게 작동되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. 저는 이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과 생긴 것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건 충분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